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향수 주제는요. 자몽 향수입니다. 여러분, 자몽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걸로는 아메리카노나 라떼를 시키지 않을 때는 자몽에이드를 많이 시켜 먹거든요. 막상 제가 가진 향수들 중에서 자몽을 이제 추려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자몽 맡아본 것들 중에 이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것들이랑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추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몽 첫 번째 향수 딱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나요? 아틀리에 코오롱의 포멜로 파라디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백화점 1층에서 나는 그 자몽향의 대표적인 친구죠? 이 친구는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많이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맡아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짧게 한번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이 포멜로 파라디는요 자몽향이 확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플로럴도 좀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와, 진짜 황상정이 진짜 자몽향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지나면 오렌지 블러썸 향도 올라오고 살짝 나중에 가면 갈수록 파우더리한 마무리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이 향수를 처음에 이제 향수를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할 때 샀던 초반에 샀던 향수라서 잔향을 잘안 맡아보고 샀거든요. 근데 이 잔향이 약간 제 기준으로는 파우더리에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확 오는 자몽향이 까지 가면 더 좋지 않나 하고 개인적인 느낌인데 오히려 이 약간 오렌지 블라썸과 파우더리한 느낌 때문에 조금 지속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향수에 비해서는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집에 있으면 좀 오래 가는데 이걸 뿌리고 외구로 나가고 바람을 쐬고 이러면 금방 이제 날아가서 좀 소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몽 두 번째 향수입니다. 에르메스의 오드 루바브 에칼라트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약간 좀 어?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바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새빨간. 에르메스의 이렇게 새빨간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루바브 에칼라트인데 보통 루바브로 많이 불려요. 얘만 단독으로 놓고 맡으면 진짜 황큼한막 자몽 느낌이 나는데 참 희한하게 진짜 리얼 자몽이 들어간 친구들을 같이 맡잖아요 자몽 느낌이 좀덜 나요 베리류 쪽에 가까워서 어 희한하네 혼자 맡았을 때 자몽이었는데 왜 베리 느낌이 나지 했는데 이게 노트를 보니까 레드베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루바브라는 식물과 베리를 섞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지 명확하게 이 친구는 자몽향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몽향수로 좀 많이 분류가 돼서 같이 추천을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이 향은요. 굉장히 상큼하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코롱처럼 진짜 계속 착착착 뿌리면서 느낄 수 있는 향수입니다. 근데 굉장히 지속이 짧아요. 정말 짧아요. 이게 오드코롱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짧으니까 이점 유의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몽 세 번째 향수 이건 굉장히... 앞에서도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달리아의 티아라입니다 이 향수를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진짜 자몽 에이드 그 자체예요 가성비도 좋고 국내 향수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자세한 후기는 달리아 제 추천 후기 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몽 네 번째 향수 브로카드의 프로티시모 라인의 팜플로 로즈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케이스랑 향수병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30ml로 굉장히 작아요 얘도 러시아 직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좀이프로티시모라인 여러 개 있어서 그냥 이거 저거 함께 시키시면서 딱 맛보기 좋으신 향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향이냐면요 사실 이거는 자몽!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몽도 있고 트로피컬도 있고 여기에 로즈 향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향수인데 그래도 자몽이 메인이니까 한번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처음에 이 향수 딱 뿌리면요 굉장히 그 음료수의 청량한 자몽 그리고 트로피컬 장미 음료를 한번 이렇게 확 마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수는 자몽만 좋아하시면 조금 아쉬우실 거고 자몽의 장미도 좋아한다 하시면 한번 꼭 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향수 추천 어떠셨나요? 사실 프레쉬의 헤스페리데스 같은 경우도 자몽 향수로 유명한데요 그 향수도 있지만 저는 이 향수들을 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으니까 한번. 다 비교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몽향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나요. 안녕!